I got I see, I see, I see. o n my r o c k i g 내꿈 다른 삶, so I ran right now. my boy, m a r y f r c k i n g Yeah, 합정에 촌놈 하나 와 o w 을 만들어 k 음, i b e Like TP, I like. 음, right here, right now. Yeah, k 천인지 c h 가운데가 나는 어디였는지. 기억 a 해도빛 l o o k 시시 g at the pictures. 가 m n o 서 s e e i n 고 f l u x 5는거 보면 진짜 0 0 10000. 1 0 0 0 n 0 100000. 1 n 0 0 어버버버 어쩌죠 너무 길어 사람이 너무 많아 외우기가 힘이 들어 미비니 하나 외웠는데 작업은 뒤로 하고 매일 놀러 다닐 거면 목록 이로 내가 패버것이자원투 아래 위로 우리 열심히 하지 아니 머리 미로 예돈 yeah, 많이 벌지나면 막거 피워 그 다음에는 날 플라이 플라이 토쿄로 향한다 상인의 손끝 마스시를 하나는 미로 너 터져버리도록 말하네 아가리 또그 다음에는 또그 다음에는 너또그 어, 다음에는 또그 다음에는 너 어, 음. 불을 붙인다 라틴 치랄을한 다음 비틀 뜨던 나. Yeah my boy Mary Yeah my boy Fly 내 입에는 메리보다 마리 마리 미친 놈은 입시 안에 갑자기 하지마로 해봤자 괜히 낭비야 차비 하던 거나 계속해라 잘될 거야 어차피 돈 벌면 만난 거 사다가 파티 그니까니 비트 좀 갖다줘 빨리 불면증이 너를 덮쳐 그러면은 내가 재워줄게 영영 옛대로 yeah, 넓어져 비트 보내줬는데도 안써져 미안한데 하나 더 가자야 걱정 마라 언젠가 는터들리지 우리 힙곡 하나 그럼 마가리 그다음에는 또그다음에는또그다에는또 어, 그다면은 너 어. 불을 붙인다 i'm smoking on la with my boy m a r y with my boy m a r y s w g h t i n g s h e 한다 it be t t n